네 안녕하세요 달토끼 여러분 오늘은 달꽃 출판사 사장님 달기님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달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달을 좋아했어요 음, 출판사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지 고민을 했을 때 하늘의 달을 보고 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달꽃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찾아보니까 달꽃이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같은 하얀 텐트 타는 달무비의 방언이라고 해요 달꽃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음. 어, 달꽃 출판사는 시와 에세이만 출간하는 건가요? 어, 아니요. 달꽃은 시 에세이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낸 책들이 c s a 를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 분야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들 좋은 글 많이 투고해주세요투고하실수 있는 주소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앤오더는 어떤 출판사인가요? 음, 달꽃 출판사는 로앤오더 일반사적 브랜드예요 달꽃은 태어난지 2년 된 꼬꼬마 출판사라고 하면 로앤오더는 6년차의 출판사인데요. 자격증, 수험서등 전문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앤오더에서 저희가 매년 출간하는 책이 총 3-40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세무사, 농무사, 회계사 등 자격 시험도서를 시험도, 주로 출간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분들은 로앤오더 출판사 카페로 오셔서 연락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카페 주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음, 로앤오더는 전문도서 분야에서 어, 더욱더 확고하게 어,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꽃 출판사는 신생 출판사인 만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6월에 달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가를 합니다. 어, 독자님들께서도 오셔서 저희랑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일이 모두 다 성취되길 바라며 다음에 질문이 생겼을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